빠빠매메미가 등원한다 갔다오슈 김한혜도 따라 나선다 난 장난치러 나선다 자본주의로 안 돌리기. 돌리기 드디어 첫 브이로그 광고가 들어왔다 김한혜가 꼴받을 상황을 잔뜩 버려놓고 어? 어? 광고인데 화내는 거야? 라는 상황을 만들 생각에 너무들 떠 너무 기압을 넣어버렸다 좀 심하게 한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카메라를 세팅해두고 적절한 구조물 배치를 해준 뒤 연기일발 장전하고 김한혜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Ouais. <물>, 역시나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개빡친 김한혜 헥토파스탈 키게 맞아 사살당하기 전에 얼른 대화 주도권을 잡아보자. 여보... <웃음> 집에 눈보의 사태가 일어고 말았어. 아, 뭐야뭔 거야, 진짜. 카메라를 가지고 나. 뭐, 뭘 이렇게 하는 거야? 이상 컨셉지를 이어가면 광고라고 말하기 전에 사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광고임을 공개하도록 하자. 자, 우리가 드디어 첫 브이로그 광고를 받았습니다. 광고? 역시 광고라는 말에 약한 기만해. 화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이 제품으로 말하자면은 로브락 S7 Max V 울트라. 그렇게 제품 소개를 이어가려는데 그래서 뭐 하고 있니? 안에 로봇 청소기를 두고 손으로 쓰레기를 줍고 있다. 그런 기만에 손을 잡아 이끌어 공원으로 데리고 나왔다. 네, 청소를 시작해 볼 건데. 굳이 밖으로 나와야 돼? 근데 이거 보여도 상관없어. 기능 아. 이름들이 드럽게 어려워서 준비한 컨닝페이퍼다. 아무튼 외부에서도 어플을 통해 손쉽게 원격 청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인데. 그래, 근데 이런 건다 되잖아 원래. 이게 끝이면 내가 밖으로 안 나왔죠. 여기서 자. <웃음> 실시간으로 우리 집 청소 상황을 볼 수가 있다. 대박. 그 애완견 반려동물 캠 이런 것도 필요 없겠다. 너 광고 포인트를 <웃음> 잘하는구나. <웃음> 아 그리고 이렇게 영상통화한 내용은 청소가 끝나게 되면 자동 삭제된다고 하니 이 부분이 참 안심되는 것 같다. 자동 돌려놓고 아 어, 자동 돌려놓고 어. 올라가면 딱 끝나죠. 있 이제 결과를 확인하러 올라가보자. 아, 음, 음. 있으면 돼? 어 <웃음> 뭔데 <웃음> 아 뭐냐고 아무튼 내부를 확인해보자 따라란, 따라란. 우와! 뿌려놨던 게 스티로폼이라 아, 청소기에 아, 달라붙고 난리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 예상보다 깨끗해서 놀랐다 잠깐, 아까 구도가 한 이쯤에서 이렇게, 이렇게 몇번더 돌아다니더니 옆에 아, 안 쓸린 곳도 깨끗이 금방 깨끗이 다 깨끗해졌다 야 이번엔 장애물 회피능력 깨끗이 한번 깨끗이 테스트해보자 라며 김아내의 이목을 청소기에 집중시키고 장애물을 확실히 잘 피하는지 고가의 물건을 아, 던져보겠습니다 기만내의보물지도를 아, 아, 가져와 살이 던져봤다 살이 이건 아니잖아 자 과연 이렇게 아, 이... 아, 구석에다가 놓으면은 <웃음> 오오 두들어 두들아왜이 정도 난관은 풀어줘야지. 저기 <웃음> 오늘만 사세요. 끝나고. 오 야. <웃음> 사뿐히 주저받고 지나가길 바랬지만 S7 Max u t r a 녀석 쓸데없이 세심하다. 그리 괴롭힘을 청소를 끝낸 녀석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동으로 먼지를 비우고 이어서 물걸레까지 자동으로 빨아준 뒤 음파진동 물걸레질을 실시한다. 야, 심지어 카펫이나 러그 같은 것은 오토 리프팅 기술을 이용해 물걸레를 들어올려 진공 청소만 하는 똘똘한 녀석이다. 보소, 보소, 보소, 보소. 편하다 걸레질 있으니까 진동 물걸레 기능에 만족 한기만 그걸 보니 돌발행동을 하고 싶어졌다. 미쳤냐? 뭐해 나의, 나의 돌발행동을 이 친구가 처리해주고 싶어 그렇지 자기가 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지 미쳤냐 과연 SF맥스 블루츠화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줄 수 있을까 한번 차이점을 봅시다. 깨끗해지네 야이 형도면은 책임왕 인정합니다. 근데 건조시키긴 좀 힘들겠는데? 그러나 이 열풍 건조 모듈만 있다면 자연 건조보다 여섯 배더 빠르게 걸레의 습기를 제거해서 오... 습한 날씨에도 걸레 냄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뒤 하원하고 돌아온 매조미에게새 친구를 소개시켜 주니 갑자기 청소 경쟁을 하기 시작해서 골치해 빠졌다. 아선생 장난감으로 김아내를 놀래켜줄 생각이다. 아선생을 청소기 위에 부착시켜두고 김아내에겐 밖에 나가서 야간라이트 기능을 찍어야 한다면 밑밥을 깔아준다. 뭐거좀 찍고 올 테니까 작업하고 있을 거지? 편의점 뭐 사줄 거 없어?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반응 살펴볼 카메라 설치도 해놓고 후다닥 내려가준다. 일단은 테스트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런데를 아주 간편하게 청소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청소하기가 아주 간편하죠? 그러면은 바로 기만는 한테 갑시다 <웃음> 어, 공포게임하는 것 같아 자, 천천히 접근합시다 가자 어, 아직도 눈치를 못 채네 애가? <웃음> 도망가 잡혔다 도망가 야 도망가 잡혔다. 잡혔다 태어나서들은 그 어떤 욕설 중한농콘데 가장 무섭고 희모스러운 말을 들었다 자 몰카를 성공리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몰랐다 어? 이 날이 내가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었는지를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평화롭다.